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운명연구소 이한입니다. 2021년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의 일간별 주간운세를 이제 시작해 볼텐데요. 녹화시점은 2021년 10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자 그러면 음 물론 간목부터 시작을 할 거지만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 아직 11월이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씨는 급속도로 추워졌지만 겨울은 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은 11월 초에 입동이라고 하는 절개가 들어왔을 때부터 겨울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이 술월이라고 하는 가을의 가장 마지막 달을 지나고 계십니다. 10월달이 전반적으로 힘들었다 라고 피드백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10월 운세를 월별 운세 녹화를 할때 벌써 여러 달 지나긴 했지만 미리 올려 드렸고 상당히 운세 결과 자체가 너무 암울해서 두번이나 녹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좀 순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0월 운세는 전반적으로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 인간은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개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좋은 미래를 위해서 조금 지나가는 운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어, 이, 25일부터 31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은 여전히 무토라고 하는 이천간의 글자가 영향을 부립니다 자, 그래서 신강신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당연히 들을 거고요 신강한지 신약한지, 그리고 전혀 운의 영향을 거의 미미하게, 거의 받지 않는 중화사주라는 것도 있어요. 신강한지, 신약한지, 중화인지는 사주의 여덟 글자를 모두 보아야만 판단이 가능하고요. 어떤, 어떤 분들은 이제 질문 주제 토가 몇 개고, 목이 몇 개고 이러면 저는 신강인가요, 신약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글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오행으로, 즉 예를 들어서 어,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수색목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가 몇 개다, 목이 몇 가다 이걸 가지고는 신강신약인지 질문 자체도 성립하지 않을 뿐더러 전체 사주의 모양새를 보지 않고 절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운을 반드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원래 그래요. 운명학 자체가 간단하게 보려고만 하면 정말 간단한 것만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운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한평생 공부를 해 나가는 부분이고 이걸 뭐 간단하다, 운은 너무나 보는 게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좀 의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어렵습니다 네, 어려우니까 전문가분들이 계신 거겠죠 그리고 여기 가면 또이 말하고 저기 가면 저 말해서 잘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의 운명이 돼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세요. 본인의 시야로 본인의 운명을 연구하다 보면 은 이제 이게 안 보이던 그런 상황들이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타인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과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내 사주를 들여다보는 것은 정말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옥보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꼭 달아둘 테니까 이 인트로를 같이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신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간목 하겠습니다. 만세력을 누웠을 때, 간목. 어, 특게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밤 11시 30분이 넘어서 태어나신 분들은 그 다음 날짜의 일간으로 바꿔서 보시면 되시고요. 야자시, 조자시는 아래에도 안내가 되어 있지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저의 견해인 거예요. 또, 야자시, 조자시를 참고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일단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목부터 시작할게요. 간목 시작.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를 작게 적어 볼게요. 자, 만세력 돌렸을 때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글자가 이렇게 생기신 분들 받전자 아래로 이렇게 뿌리가 쭉 내려온 이 글자. 이게 간목이에요. 간목 감목 일간입니다. 우선 첫 번째 날짜 보겠습니다. 색깔은 바꿔서 노란 바탕이니까 10월 25일에 병오일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 또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여기서 보시면 상관이죠. 간목일관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놓인 날이 되겠습니다. 우선 업무나 사업, 또 장사 여러가지 입장에서 계속 제동이 걸리고 방해작업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환경에 놓인 분들 즉 새로운 환경으로 출근하신 분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사무실을 막 개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변수가 들어와서 계속 허둥지둥 할수 있어요 도착해야 할 물건이 납기일에 정확하게 오지 않고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고 어, 나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 누군가에게 물어서 겨우겨우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좀 번거로운 주 주간의 초반이 될 수가 있는데 월요일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러합니다. 특히 이날 같은 경우는요. 자, 색깔도 바꿔서 신약한 간목분들 신약하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상황이시고요. 이제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목의 기운이 강한 상황 수색목이 될 만한 수를 충분히 갖고 계시고 지지에 그러한 글자들이 뿌리가 있고 우선 지지만 보지 마시고 천간에서내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들이 있는가 혹은 힘을 빼는 글자들이 있는가? 이걸 보시면 됩니다. 힘을 빼는 글자들이 많고 그 글자들이 뿌리가 튼튼하다 그런다면 그것은 힘을 빼는 쪽이니까 신약입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월요일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요. 반면에 신강한 감목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신약, 신강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무조건 반드시 이런 표현은 없어요.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감옥분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번 주간에 대해서 이제 월요일 전에 그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간 내내 무토라고 하는 이 편제의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편제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약한 감목분들께는 아무래도 편제에 해당하는 이 무토를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더 신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금전에 굉장히 집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신강분들께 그러하다는 거죠. 신약한 분들께는 더더더더 금전에 집착할 수 있으니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의결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이제 이주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월요일은 그래서 신약한 분들게 불리하고 신강한 분들게 조금 더 유리한 일진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유리하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거지 아뭐 최악이네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제가 댓글 아직까지도 올라오는 거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운세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어디를 가서라도 극단적인 표현 그 사람의 그 단어에만 집착하셔서 받아들이시는 버릇을 들이시면 본인이 사회생활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걸러서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정미를 볼게요. 화요일입니다.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이 미가 바로 이제 목의 그 창고가 되는 거죠. 어, 인묘지 환경도 되고 여기서는 정재의 정재의 기운이 되겠죠. 정재의 에너지. 그래서 이 간목이 임묘지에 놓이는 어, 날이 되는데 시원하게 이게 끝처리가 안 되고요. 일처리 자체도 미련이 많이 생기고 또 변명이나 어떤 실수에 대한 상황이 생기면 내가 실수로 져줄 수 있잖아요. 실언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변명하거나 합리화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자꾸 생길 수가 있고 또 식사를 하실 때 입맛이 이제 돋기는커녕 식욕이 떨어질 수 있어요. 뭘 먹어도 이제 좀 맛이 없어요. 그리고 내세워야 하는 그런 합리화나 변명을 계속 내세워야 되는 불리한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특히 매시간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야 되는 분들. 기획을 하신다거나 또 예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아이디어에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생계하실 때 그런 분들은 오늘 하루는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만큼 아이디어 내는 부분에서 제동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모든 일들이 좀 느린 느릴까요. 지체되고 지연되고 빨리빨리 안 넘어오고.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화열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하루입니다. 그 다음 27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무신일이죠. 성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관입니다. 절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이거든요. 이 신금이라고 하는 원숭이 글자 속에는 사실 임수가 들어 있어요. 이 임수는 편인이고 육친으로는 철분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분이 많다는 뜻은요, 이 임수가 수생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수생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실속이 떨어집니다. 내가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했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들어오고, 당연하다고 상대방들이 생각해요. 속상해요. 그리고 돈을 평소보다, 좀 생각보다 많이 쓰시게 될수 있고, 연애 중인 커플은 이별론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장사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새로운 분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강신약으로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신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달아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요. 자기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겠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입니다. 이제 목요일 볼게요. 목요일은 기후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퇴지 환경에 감목이 놓인 날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날 유혹.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어디에 투자하면 참 좋다라고 하는 투자에 관한 유혹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솔깃하게 내가 들려도 의심을 하셔야 이루어요. 뭐 금액이 작으니까 이게 나중에 불어나면 좋지만 잃어버릴 만한, 이게 떨어질 만한 리스크는 적으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자꾸 자기를 믿으라고 라 말씀을 하시는 분들. 아돈 벌면 자기 혼자 벌면 되죠. 보통 돈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좀 꼬드기는 분들은요. 좀 의심하셔야 돼요. 좋은 것은 나눠먹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금전일 경우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후일은, 음, 신약하신 분들께는 역시 연달아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고, 이날은 또 묘하게도 신강한 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에요. 이 28일이 그러합니다. 무조건 신강이 안 되면, 신강, 그러니까 신강이 잘 되면, 신약이 안되고 신약이 잘 되면 신강이 안되고 이렇게 반대 개념은 아니거든요 어떤 날은 둘다 별로 일진에 도움이 안되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주 구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만 도움이 되고 나머지는 다 별로인 날도 있습니다 이제 29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경술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경술일이면 은 이제 이 술이라는 자리 자체가 식상의 창고 자리가 되거든요 우선 천관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입니다. 양지 환경에 간목이 놓인 날입니다. 어, 큰 조직 안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직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거나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준비 작업 자체로 분주해질 수 있는 날이고 장사를 하신다거나 일반 인으로서의 이제 운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주변 사람들을 내가 불편하게 할수 있을 정도로 일의 완성도와 마무리에 굉장히 집착할 수 있는 날입니다. 어족하면 새로 배워서 시간이 좀 필요한 신입사원이나 인턴사원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그냥 대신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금요일의 일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신해버리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일 자체는 잘 풀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게 일손으로서 필요한 그 사람이 아나이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마음이 상해서 나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볼때 손해죠. 어쨌든 내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서 일의 숙련도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이날 결정을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신약, 신강으로 또 나눠서 고민을 해보면 이 금요일의 상황이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30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신의 일입니다. 신의 일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로 이제 들어온 상황이 편인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간목이 놓인 날입니다. 이 해수 속에 들어있는 기운들을 보면 은 우선 흘러가는 부분이 남자분들께는 부하직원이 새로 들어올 수도 있고 토요일에 업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가정사에 회 있어서는 자식에게 나에게 자식이 있단 말이죠. 남자 입장에서 자식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일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고 어 반대로 이제 신강한 분들께는 좀 도움이 덜 되는 안 되는 일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해수 자체가 난류예요 따뜻한 그래서 수생목이 아주 잘 됩니다. 아, 결국 목일간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수생목이 잘 되는 환경지기 이 때문에 이 일진은 도움이 된다라고 바로 보이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날짜 보겠습니다. 31일이고, 일요일이고, 임자일입니다. 역시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정인이 지지로, 지지에너지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감목이 놓인 날입니다. 어, 사람에 대해서 좀 상실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이날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때 윗사람일 수도 있고 약속이나 문서를 뜻하는 보통 글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자 자체가 왜곡을 시키는 형태 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 잠수를 타는 사람들이 계속 내 주변에 생길 수가 있어요 친구랑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아니면 어머니랑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계속 카톡 메시지도 쉽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아무 응대를 안 하거나 약속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자기 말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구매하러 가신다거나 또 문서에서 계속 말이 바뀔 수 있어요 무료배송이라고 해서 가전제품을 이날 계약을 했습니다 아침에 그런데 오후에 가서 다시 한번 사이트에서 확인해 봤는데 무료배송이 아닌 거예요 조건부에, 조건부가 조건부 있어서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무료배송이 된다거나 또 청구할인이 되는 카드라고 알고 안내를 받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된 거예요. 카드사에 다시 이제 사이트 알아보니까 청구할인이 안된 거죠. 그래서, 아, 이거 뭐지? 라고 다음 주 고객센터 연락해야지라고 이제 또 속을 또 이게 참으실 수가 있어요. 성격을. 그러면 신약, 신강을 또 이제 나누어서 일요일에 오늘 살펴보았을 때, 음, 신약은 또 조건이 있어요. 신약해진 상황 중에서 화기운이 많아서 신약해진 경우가 계시다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도움이 돼요. 근데 나머지는 좀 반감이 많이 되고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확실하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간목일간 입장에서 총 17일 정도의 올해 흘러가는 흐름을 보았고요. 음,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채팅방에서도 후원 가능하니까 많은 많은 힘 부탁드리고요. 상담 신청은 제목 아래쪽에 클릭하시면 쭉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어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만세력을 띄웠을 때 이렇게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한자가 이렇게 휘어져 있죠. 새의 모양처럼 구부러져 있는 이 부분이 을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수월에 이제 하반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는 모토 라고 하는 이 정제의 첨간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되고 11월 초까지 즉 입동 전까지 계속 이어지고요 입동이 시작되고 나서도 모토는 한동안 이어져요 근데 우선 이 정제가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을목을 성장시켜주고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중에서 힘든 날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버티고 좋은 결과가 꼭 있을 거니까 앞을 향해서 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자라는 흐름으로 가신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첫째 날로써 10월 25일 월요일인 병호일을 살펴보자면,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 날은 새로운 변화가 그만큼 생기고 또 쉬고 계시는 분들께는 취직 소식이 들릴 정도로 할 일이 비로소 생기는 날이에요. 또 직장인 분들은 동료로부터 상사도 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로부터 신뢰를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을 받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한 단계 더 높은 감투로 올라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약한 분들, 거의 대다수에 해당이 되실 거고 신강한 분들은 좀 이제 소수인데요. 신강한 분들께서 상담받으러 오시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결심이 필요해요. 우선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어 첫째 날로서 썩 나쁘지 않은 출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6일 화요일은 정미일인데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이고 지지에 이제 들어온 에너지는 편제입니다.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에요. 활동이 비로소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성격이 굉장히 급한 분들도 이날만큼은 신중해지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신약한 분들께는 더 신약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도움이 되는 일지는 아니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일진입니다 그 다음에 27일 수요일 모신일을볼 텐데요 이신 속에는 임수라고 하는 정인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임수가 수생목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요 철분이 많아요 이게 금이잖아요 이 경금이 숨어 있죠 이 경금의 영향으로 인해서 임수가 철분이 많아져 버려서 그다지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닌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관입니다. 그리고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에요. 음, 철분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계속 썼는데 어, 비유를 드리자면 이날 들어오는 어떤 사안이나 또 계획서 들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꼼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금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실행하기까지는 뭔가 이제 많은 뒷받침이 힘들어서 현실성이 없거나 해서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애가 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만 되는 상황이거나 불경기가 너무 이어져서 자금줄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출을 새로 받기에는 또 여러 조건들이 부족하고 혹은 음,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금이 부족해서 힘들어진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결과가 좀시원찮은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3일째인 이날도 신약한 을목분들께는 도움이 그다지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일진분들께도 마찬가지로 이날은 이제 특이하게 둘 다죠. 역시 앞에서 다른 일간 말씀드릴 때둘다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 분명히 있다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날이에요. 그럼 28일 목요일은 기유일입니다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우선 기존의 수입이나 아니면 대출이 막히는 날이 될수 있어요. 또 어렵지만 기존, 기존 이런 자금줄이 막혀서 어렵지만 곧 새로운 활로나 자금줄에 대한 이 소식을 듣거나 또 내가 활로가 생기기 때문에 어 이제 수입이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상황으로 희망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목요일의 상황도 사실 다시 살아날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니냐고 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유리한 건 아니에요. 둘다 그래요. 둘 다. 이게 신유술로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을목일관 자체가 금의 환경지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특이한 사주만, 특이한 사주 구조. 관이 너무 많아서, 관이, 관이 용신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 빼고는 힘들어요. 관 용신이 되기가 힘들어요. 거의 기본적인 구조들은. 그래서 그다지 수요일, 목요일 자체가 본인이 혼자서 좀 버텨야 되는 부분들이시고요. 이제 29일 금요일은 경술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어~ 임묘지 환경에 또 을목이 놓인 상황이죠. 그런데 음~ 이 술이라는 이 환경지 자체가 식상에 또 이제 그~ 창고 역할을 해요. 고지 역할을 하는데 내가 맡은 상황이 내가 맡은 위치 포지션에 상당히 어울리지 않은 어떤 부족한 업무 결과나 태도를 보일 수가 있고 어~ 나답지 않은 어떤 행동을 막할수 있다는 거죠. 또는 구설이 이날 따를 수 있어요. 문제는 당장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구설에서만 끝납니다. 또는 사람들이, 어, 왜 저분 저렇게 행동하시지? 어, 저분 너무 선을 넘네? 이렇게 이제 쑥덕쑥덕 할 수가 있어요. 위치의 위치에 이제 고저에 따라서 이 구설이 커지고 작아지고 또 다르겠죠? 위치가 높은 을목분들일수록 많은 구설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해당이 될수 있어요.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실언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입에서는 도저히 나오면 안 되는 말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고 정치인 같은 경우는 에또 망언이 또될 수가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신약, 신강으로 또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절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너무 계절에만 또 맞춰보시더라고요. 여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아니면은 이 계절에 또 비교해서 보는 방법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사주 구조를 봐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9일에 신약, 신강 요걸 또 가지고 봤을 때 금요일은 어, 신강에게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신약한 을목분들에게는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신약엔 도움이 되지 않고 신강에 도움이 되고 유리해지고. 그 다음 마지막 주말 30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고 신의 일입니다.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보시면 정인입니다. 자 여기서는 또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죠. 우선 윗사람이나 어, 도와주는 사람들이 내 위에 선배 혹은 상사 또는 부모님도 될수 있어요. 이 윗분들 아니면 먼저 일한 사람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먼저 들어와서 경력이 나보다 긴 사람 선배 이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러 들어오는데 그만큼 을목분들 입장에서는 또 간섭도 심해질 수 있는 날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원래 계획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생각만 많아지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결과로서 올바르게 완벽하게 맺어지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신강으로 또 나눠서 이~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말씀드리자면 신약한 분들께는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그다지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죠 31일 일요일 보겠습니다 임자일이고 선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이제 편인이에요 이제 해자축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근데 이 자수는 너무 이제 차가운 수 기운이거든요 혼자서 계셔야 되는 상황이 커질 수 있어요 이 자수 환경지만 놓이면 특히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손발 찬 분들 이제 수족냉증 걸려 있는 분들 이분들은 손발 저림이 일요일에 굉장히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따뜻하게 하셔야 되시고 어 그리고 불기운 식상에 해당하는 이 화기운이 많아서 신약해진 을목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기운을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이 자수가 하거든요 화기운이 화기운이 많은 경우 이분들에게 오히려 좋죠 그래서 음 그 외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일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 빼고는요 신약 신강 대다수의 모두 분들께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을목분들의 흐름을 쭉살펴보았고요 해석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진으로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번째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역시 중화사주를 빼고 신약인지 신강인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게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간의 이슈죠. 이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수롤의 하반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모토라고 하는 이 식신의 천간 영향을 많이 받고. 어, 해당 목 기운이 성장을 할수 있는 기회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째 날 병오일이 들어오는 10월 25일을 볼 텐데 10월 25일을 보시면 병오일이라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인 비견.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이 오가 오화가 겁재라고 하는 에너지가 되죠. 또 환경 자체는 병화일간 입장에서 재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신약과 신강으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이 신약한 병화일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크게 도움을 받아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신강한 병화분들, 즉 목생화나 또 화기운이 너무 튼튼하거나 강한 상태 이런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고집과 행동에 따라서 크게 휘둘리고 또 끌려다닐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날 26일은 화요일이고 정미일입니다. 정관에는 겁제가 들어왔고요. 음. 그리고 지지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병화일관이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어, 우선 신약한 병화일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도와주는 사람의 운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어찌 됐던 환경적으로 이틀째 신약한 분들께는 유리한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신강한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안 왔으면 하는 가족들의 방문이 생긴다거나 불필요한 가족이나 친구들이 와서 돈만 쓰고 금전이 깨지고 힘들어질 수 있고 직장에서는 내 동료 때문에 괴로워질 수 있는 일진입니다. 자 이제 수요일 무신일을 볼텐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이 무토라고 하는 식신입니다.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병화가 병지에 놓이는 날이고요 신약한 병화분들께는 본인의 기회나 이득을 손해를 보고 보아 직원에게 뺏길 수가 있고 또 판단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크게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는 날이라고 볼수 있고요. 신강한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이 들고 또 보아 직원에게 점수를 딸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기대야 해 되는 날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기회가 생기는 날입니다. 이제 28일 목요일을 볼텐데 기후일입니다. 현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사지 환경의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은 신약한 이 병화분들께는 친구나 또 형제 혹은 부하분들께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일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에 대한 기회나 혜택에 있어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날이고 금전을 하나로 본다면 그걸 이제 여러 명이서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는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는 경쟁이 생길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또 이제 신강한 분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거꾸로 도움을 받아요. 친구나 부하직원, 또 형제, 동료 직원에게 도움을 받는 흐름입니다. 이제 29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경술일이고요. 청간에 든 에너지가 편제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입니다. 인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인묘가 되기는 한데, 이 술토라고 하는 환경을 일진으로서 이제 또 안내를 드리자면, 술 속에도 정화가 있어요. 그래서, 에, 이 병화가 술에서 힘을 많이 소멸을 당하는 시점이지만 정화에게 오히려 불씨를 얻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경술기둥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정확하게 일진으로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다면 병술이라는 기둥으로 와야만 불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씨 살리는 기이 방향이 아쉽다는 라 거죠. 어쨌든 신약한 병화분들께는 돈을 아끼고 나가야 할 돈들을 아끼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좀 안았으면 하는 가족들의 뒤치다거리를 내가 하게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30일 토요일을 보겠습니다. 신의 일이고 청간했던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지지로 뜬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약한 병화분들께는 대출 상환이 끝이 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계획이나 꿈을 키우게 되는 날인데 어, 이별론이 또 있고 단연간 동업을 해온 사람들과 이제 갈라설 수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또 장거리 이동을 할 일, 출타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어찌 됐던 본인의 에너지를 쓰셔야 되는 방향이고 이별론도 있으니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병화분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재수가 있어요. 좋은 일진입니다. 도움이 들어오고 이 속에 감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감목이 들어있는 해수이 따뜻한 난류의 흐름이 신강한 분들께는 더 귀인의 역할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날 보겠습니다. 31일이고 임자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태지 환경의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신약한 병화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고 또 관제수가 생길 수 있는 일진이에요. 어, 게을러지고 건강이 다운되는 만큼 외부활동을 자제하셔야 되는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신강한 병화분들 같은 경우는 관성이 올라가거든요. 명예나 신뢰 또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친밀감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관성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유리한 기을를 얻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어, 이론을 좀, 좀 많이 녹여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정화일간도 이번 주간에 이 무토라고 하는 그상관의 청간에너지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기운이 소모되는 방향으로 가시는 쪽이고요그 첫째 날로서 10월 25일 병호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에너지입니다 걸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신약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 동료분들과 협업이 잘 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대화가 원활한 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 위치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좋은 유리한 일진이고요. 신강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예민해지고 또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고 경쟁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회를 정작 놓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는 일진입니다. 자 이제 26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정미일입니다. 청간에는 비견에너지가 지지로는 식신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신약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아이디어를 얻고 또 조언을 구했을 때 아주 좋은 해결책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설이 따라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실수를 할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일 수요일은 무신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하시는 일에서 일부 사실을 내가 감추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정도를 걷기보다는 편법이나 위법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는 일진이고 신강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정과 관심의 척도가 높아지고 또 여성분들은 내 자식을 꾸며주고 관심을 쏟아서 더 좋은 확장을 할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파티를 가신다거나 어떤 행사에 참여하시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 28일 목요일은 기요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죠. 신약한 분들께는 평소에 내가 하지 않던 방향으로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행동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리할 수 있는 일진이고 신강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본인에게 맞는 할 일이 생깁니다. 특히 아직 짝이 없는 분들은 연애운이 강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일진이고요. 이제 29일 금요일은 경술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상관이 되겠습니다.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 되겠죠. 신약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에 대한 운기가 높아지고 또 연애운도 높아지는데 그래서 유리한 일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신강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 일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좀 조심조심 속도 조절을 하셔야 되는 불리할 수 있는 일진입니다. 그 다음 30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신의 일이고요. 천간에 뜬 에너지가 편재이고 지지로 이제 뜬 에너지가 정관이 됩니다. 태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성에 대해서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 일진이 신약한 정화분들 해당이 되세요. 이 날짜에. 왜냐하면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강한 정화분들은요. 복권을 사거나 원했던 물건을 살수 있는, 쇼핑을 할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무작정 좋지 않고 조건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 사주 원곡 자기 글자에 호랑이, 인, 아니면 토끼 묘, 아니면, 이 미, 이게, 어, 인, 묘, 미가 있는 경우에는, 목국의 에너지를 이 해, 해일이 들어오면서 이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해롭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강한 분들께는.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머지 글자도 좀 반감이 되죠. 자, 이제 31일 임자일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신약한 분들께는, 신약한 정화분들께는 어, 이성, 친구와 이별할 수 있는 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할수 있는 일진이고 신강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커뮤니티나 새로운 조직 또는 자치생활을 하다가 본가로 들어가게 되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조직과. 그래서 어쨌든 좀더 자신의 위치를 돈독하게 강고하게할수 있는 유리할 수 있는 일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출 동안의 흐름을 보았고요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역시 신강신약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중화사주는 운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어, 신강 같은 경우에는 화의 기운과 그리고 어, 건토의 이 기운이 튼튼할 때 신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신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주구조가 이러니까 신강신약을 받달라고 하는 질문은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거, 그 공부 영역이기도 하고요. 요즘 워낙 다양하게 카페 활동들을 다할수 있도록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강신약은 시기마다 자꾸 바뀌는 거 아시죠? 대원마다 음, 이번 주간은 무토일간 입장에서 지금 수월의 하반기이기 때문에 또 무토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이죠. 그래서 경쟁 자체가 더 심해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제약이 걸릴 수 있고 어, 예, 모든 상황들이 이제 지체되는 상황입니다. 지체, 경쟁, 그리고 어떤 제동, 제약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죠. 음, 3일씩 끊어서 뚝뚝뚝 저희가 보더라도 그첫 번째 흐름이 병오일이 들어오는 25일 월요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라서 제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약한 분들은, 신약한 분들은 갑자기 상황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병오일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날이. 들어오는 일진으로서. 그래서 원하는 계획을 드디어 비로소 강하게 밀어붙이고 추진할 수 있는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한 일진이고요. 신강한 무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금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직장인 분들은 누가 뒤통수를 치거나 배신을 당한다는 얘기죠. 또 어떤 그 주변 직원들과 대립의 각을 세울 수가 있어요.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다툼이 있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불리한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26일 정미일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입니다. 그래서 쇠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신약한 무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거래를 하시게 되는 유리한 일진이고 신강한 무토분들 같은 경우는 에 경쟁으로 인해서 끝마무리가 잘 안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결과 자체가 흐지부지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일 수요일은 무신일입니다. 같은 에너지인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에너지이고요.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약한 무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실속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고 돈 쓰는 일도 많고 그래서 불리할 수 있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무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해심도 커지고 그리고 비로소 방황을 끝내고 철이 든 행동을 할수 있는 유리한 일진입니다. 이제 28일 목요일은 기유일이고요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사지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약한 이 무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수익금이 끊길 수가 있는, 분리할 수 있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무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금기운에 해당하는 식상을 용신으로 쓰시는 분들께는 좋은 일진이 될수 있습니다. 금 용신일 때 근데 경쟁이 약화되거든요. 경쟁이 약화되기 때문에 편해지는 일진이에요. 신강한 분들께. 그럼 29일 금요일은 경술일인데 천간에 어,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인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그치. 날인데 신약한 이 무토분들께는 필요한 것들을 드디어 모아서 얻게 되는 유리한 일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신강한 무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점이 있거나 뭔가 물건의 그 하자가 있는 것을 구매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불량 일진이라는 거죠. 충분히 구매 안내서를 보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충분히 안내를 못 받은 원래 이야기와 이야기가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생겨서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신강한 무터분들 같은 경우는 구매를 좀 미루시는 게 좋겠죠. 이제 30일 토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자,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편제입니다. 그래서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약한 무토분들께는 그다지 유리하다고 볼수 없는 일진인데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이 어떤 괴로운 상황으로부터 그냥 도망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어, 이것도 이제 신강한 분들께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날 자체가 간혹 이런 날들이 있죠. 그 다음에 31일 일요일은 임자일입니다. 이제 양이었다면 음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는 날짜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제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본인이 신약한 무토라고 한다면 이날 의지를 하게 될수 있는 즉 본인의 힘이 떨어져서 뭐든지 혼자 결정하시거나 음... 현명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간단한 것조차 못고 의지하게 되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신강한 무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하 직원에게 내가 도움을 받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 나의 아이디어 때문에 커리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재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기토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이수월의 하반기이기 때문에 무토라고 하는 겁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마무리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나의 마무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무리, 다른 조직의 마무리, 내 조직의 어,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첫 번째 날로서 병호일이 들어오는 25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걸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약신강으로 나누어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실적이 좋고 본인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신약쪽입니다 그래서 유리한 흐름이 신약쪽에 펼쳐질 예정이고요. 신강한 기토 분들 같은 경우는 경쟁도 많고 간섭도 많은 다소 불리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신강을 잘 헤쳐나가는 편이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26일 정미일 화요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약한 기토 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하고 싶었던 계획들을 차분하게 만족스럽게 이루어내시는 낼수 있는 유리한 일진에 해당이 되시는 상황이고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너무 많이 버리시면 안 돼요. 구경수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막쫙 벌려놓으실 경우에 이걸 마무리 못하고 그냥 퇴근하시게 될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지 마시고 룰을 정하시고 그 테두리 안에서 어, 마치 반찬 가질 수가 많은데 두세 가지만 먹는 다이어트식, 소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27일, 수요일은 무신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신약한 기토 분들 같은 경우, 또, 다소 분리할수 있는 흐름이고, 신강한 기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유리할 수 있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 즉 상대방들이 뭔가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거나 또 본인의 어떤 감정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한 것을 기토분들이 알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 28일 목요일은 기후일입니다. 같은 글자가 들어왔으니까 청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요. 지지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인 날입니다. 우선, 신약한 분들께는 이틀째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갑자기 이제 금전이라든가좀운쪽으로 재수가 좋은 하루가 될 수가 있어요. 도와주는 환경이나 도와주는 기회가 들어온다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일 금요일은 경술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입니다. 양지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약한 어, 기토분들은 유리한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기토분들께는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일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일해왔던 곳, 내가 몸담아서 근무를 해왔던 이 업계 자체가 커지고 확장이 될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좋은 일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30일 토요일은 신의 일인데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제입니다.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또 다소 불리할 수 있는 흐름이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오히려 기회가 생길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의존을 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토분들 자체가 작곡을 하신다거나 아이디어를 창작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것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아예 통째로 베끼는 그 과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31일 임자일입니다. 일요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입니다.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다소 불리할 수 있는 흐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오히려 반대로 유리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고 그 외에도 뜨거운 화기운이 많은 경우에는 이 임자일이 들어와서 자가 화기운을 치워줄 수 있는 에너지 운동으로 작동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이죠. 어, 금전적으로는 새로운 기회가 펼쳐질 수가 있고요. 외국으로부터 오랜만에 긍정적인 회신을 받거나 일적인 기회를 위해서 아니면 본인의 학생인데 본인의 학생인데 전공이 바뀌거나 아니면 직장인인데 프로젝트의 내용이 바뀌거나 이러의 방향 자체가 크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일진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기토분들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진으로 일간으로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일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경금 입장에서 이 수월의 하반기이기 때문에 무토라고 하는 편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즉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번 주간의 모든 신약 신강 경금 일관들이 다 그러합니다. 네 이제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개인들은 다 다르니까요. 첫 번째 날이 병호일입니다 월요일인데 현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인데 신약한 분들과 신강한 분들 차이를 봤을 때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신강한 분들께는 오히려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일진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흔들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셔야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신강한 분들께 조금 더 기회가 열려있고요. 26일 화요일은 정미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인 날이고요. 의욕이 너무 넘쳐서 실수나 실언이 생길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뱅킹을 잘못하신다거나 엉뚱한 계좌로 붙이신다거나 깜빡하고 비싼 물건을 잃어버린다거나 이런 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신약한 분들께는 신약한 분들께는 다소 더 조심하셔야 되는 불리한 일진이 될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께도 같은 재고지의 날이기 때문에 어, 다소 유리한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똑같이 조심을 하시되 신약한 분들께는 조금 더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7일 수요일은 무신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그래서 걸럭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인데 어, 기회가 들어온 날이에요. 이 날이 크게 제가 기회라고 이렇게 써드릴게요. 소심한 사람일수록 이날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이 27일 수요일에 이 기회가 들어왔을 때 특히 유리한 분들은 오히려 신약한 경금일간 쪽이고요. 신강한 분들은 이 기회를 잘못하면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일 목요일은 기유일인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겁제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인데요. 어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본인이 경쟁 속에서 큰 혜택을 위해서 정밀한 작업을 해서 이율를 보고 정밀한 작업이라 해석을 했고요.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날인데 신약한 분들께 조금 더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유리한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오히려 조심하셔야 되는 일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29일 금요일은 경술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관고가 되겠죠. 화해 화 화의 창고니까. 그리고 쇠지 환경에 경검이 놓이는 날입니다. 본인을 도와주거나 또는 그 뜻을 지지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힘을 보태어주는 날이 될 수가 있는데 신약한 분들께는 오히려 반대로 조심하셔야 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으로 그리고 신강한 분들께는 기회가 들어오는 일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30일입니다. 신의 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라서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먼 거리를 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지지에 인묘미가 있는 분들 인이나 묘 또는 미 이렇게 목곡을 형성할 수 있는 글자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움직이는 활동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헌신하거나 교육을 하게 되거나, 남들에게 내가 교육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공자. 그리고 또, 나의 일방적인 혜택, 나의 소득, 나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들, 기회들을 타인에게 양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이 인묘미가 있으면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신약한 경금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경금분들께는 기회가 들어오는 유리한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31일, 일요일은 임자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신약한 분들 중에서 특히 화 기운이 많은 경우, 화가 많은 경우에는 이 자가 들어와서 치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 하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경건분들께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날 마지막 날로서 기존의 일을 멈추고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가, 생각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고, 우리 생각 정리하시고 전혀 다른 길을 가리, 가시기 위해서 어, 숨고르기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경건분들은어찌되었던이 무터라고 하는 청간의 기운으로 인해서 어떤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배움을 얻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런 서포트와 지지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서 다른 길로 갈수 있는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수럴의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는 정인의 육신에 해당하는 모토가 천간에 영향으로써 영향권이 들어옵니다 어, 말 그대로 상사나 선배 즉 윗사람 부모님에도 해당이 되는 이 육신들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게 되는 상황이고요 내 뜻에 힘을 보태려 주는 환경이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그첫 번째 날짜로서 병오일이 들어오는 월요일을 살펴볼 텐데 천간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보시면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상황인데요. 이 오화 속에도 정화가 숨어 있고 그래서 이제 관성의 작용이 이날 들어오기 때문에 신약한 신금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지만 신강한 신근분들께는 기회가 들어오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예나 신뢰회복을 위해서 평판이 올라가고 또그 반면에 신약한 경우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석한 이유가 외로워지고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고 또 일적으로 힘에 붙이는 즉, 한계가 다다른 상황일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26일 화요일은 정미일인데 선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입니다.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인 날이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틀째 신약한 분들께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간섭이 많아지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즉, 강한 힘과 타협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신금의 일진이 흘러갈 수가 있고요. 27일 수요일은 무신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신약한 분들께는 전날과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일진일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일 것입니다. 계약한 상황, 계약과 약속에 수가 있습니다. 그 어, 의미가 어떤 거냐면 어, 연예인 입장에서 보자면 광고 계약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함부로 해약을 못하는 거죠. 해지를 못하고 깰 수가 없는 거죠. 위약감이 너무 커서.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운이 들어왔다는 거죠. 상대방의 어떤 요구 조건을 내가 거절하고 싶은데 이것을 깨트렸을 때더 많은 손해가 들어올 수 있어서 여기에 그냥 발목 잡히는 거죠. 그 다음 28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기후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비견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걸럭지 환경에 신금이 놓인 날입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힘을 보태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시험과 관문을 통과하시는 날이 바로 28일과 29일 이 이틀간인데요. 28일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테스트, 아주 중요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음, 가수분들을 예를 들자면 이제 최종 그 연습생에서 최종팀에 발탁이 되는 거죠. 그럼 29일 금요일은 경술일이라서 천간에는 겁제,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인 날입니다. 신약한 신금분들께는 반대로 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일진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운이 상당히 많고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대 오르는 이틀째 날이기 때문에 대결하는 운또그 과정에서 구설 운이 같이 들어와요. 29일은 구설을 조심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 30일 토요일은 신의 일이라서 천간에는 비견의 에너지가 지지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 되겠죠 신약한 분들께는 또 연달아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으로 해석이 되실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기회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제 식상 이라든가 제가 용신인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일진이겠죠 근데 기회가 들어오긴 합니다 여러가지로 신강한데 식상과 재에 해당하는 분들께는 기회가 들어오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아랫사람에게 내가 그 기회를 빼앗길 수도 있는 운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오픈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31일, 일요일은 임자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이제 신금이 놓이는 상황인데,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네. 특히 화기운이 많은 상황인 경우에 이 자가 또 그것을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에 부하 직원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에게 어떤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거나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되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신강한 분들께는 그 기회가 들어오지는 않고 어, 다소 조심하셔야 되는 불리할 수 있는 운의 일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어찌됐든 두 그, 신강신장을 떠나서, 이, 신근분들께는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그 상황. 뭔가 이제, 사업적으로도 전환기가 되신다거나, 새로운 것들을 들여다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신근분들의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수월의 하반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역시 이번주 임수 입장에서도 모터라고 하는 평관의 이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요. 드디어 중심점이 되는 내가 중심을 굳건하게 다지는 상황이 많이 생길 것이고 제대로 할 일이 주어집니다. 중심잡기가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 첫번째 날로서 월요일은 병호일인데요. 청간에 뜬 에너지가 편제이고 지지에 뜬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신약한 경우에는 금수기운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 병호의 기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불리한 기둥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일진이. 신강한 임수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책임을 끝까지 지려하지 않는, 뭔가 그러니까 요행으로 이래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융통성이 떨어지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쉽게 넘어가시고,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제 26일 화요일은 정미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에너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양지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 어, 신약한 경우에는 이틀째 역시 이제 똑같은 상황이 그래서 불리한 일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신강한 임수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밀기둥 자체에서는 우선 이 화생토에이 정밀기둥 자체로 보자면 화생토로 확실하게 관을 이제 살려주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서 신강분들께는 그래서 유리합니다. 거래를 대신 조심하셔야 되시고 약속하실 때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악원인지 적권인지를 확실하게 판단하셔야 을 되시고요. 판단력에서 내가 판단하는 이 촉이 맞다라고 맹신하시면 안됩니다. 실수하실 수가 있어요. 미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수요일은 무신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이 속에 또 임수가 들어있긴 한데 이 임수는 아무래도 철분이 많은 부분이라서 제대로 힘을 보태주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신약, 신강으로 나누어서 또 이제 봤을 때 우선 장생지 환경에 들어오긴 했지만 신약한 이 임수분들께는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이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구설이 또 생길 수가 있고 나의 기회나 나의 승리를 가로채임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일방적으로 다수에게 내가 소외당할 수 있는 기운입니다2 7일 그 다음 28일 목요일은 기후일입니다. 청간에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신약한 분들께는 역시 이어서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변수가 이날 많이 생깁니다. 28일은 변수가 많이 생기고 시시각 각각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상황이 있 것이고 술자리나 회식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생을 이제 계속 하시고 이 유라는 글자답게 물이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 29일 금요일은 경술일이라고 하는 예, 재고지가 이제 들어왔는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인이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편관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이제 또 상황을 봤을 때 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오히려 기회가 들어오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뜬구름을 잡을 수 있는 대화들이 오고 갈 수가 있고 또 어떤 발표라던가 대결 구도의 시험장에 올랐을 때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될수 있고 그런 공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시면 불리합니다. 이 29일은. 내가 선거에 나갔다. 그럼 절대로 감정 드러내시면 안됩니다. 그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약점을 잡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 30일 토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비견입니다. 이 속에 이제 식신을 품고 있죠. 감목이라고 하는 식신을. 걸럭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 그래서 신약한 임수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 신강한 임수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인데 공정하게 내가 배분을 하고 양보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공정하게 나누어서 이윤을 계산하지 않고 딱 똑같이 나누셔야 되는 날입니다. 시장을 갔는데 반반 나눈다거나 대형마트 창고형마트에 갔는데 이제 반반 식구들리 나누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31일 일요일은 임자일입니다. 성안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역시 이틀째 유리한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유리하지 않은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분들로 인해서 내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종업원이고 사장님이 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분들로 인해서 다수의 의견이 밀어붙여지고 소수의 의견이 철저하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무시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뭐 노조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임수일관 분들의 간단한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관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수일간 동그라미 그리겠습니다. 자, 수월의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이 영향받는 천간 형태가 정관이라고 하는 이 무토가 힘을 많이 쓰겠습니다. 11월 초까지 이 상황은 계속될 것이고 환경적으로 유리해지기 시작합니다. 개수 자체가. 개수일간 분들은 방해 요소가 제거가 될 것이고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환경에 계셨던 분들, 특히 직장 문제가 아무래도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직장을 떠나는 거죠. 아주 고통스럽다는 표현으로 대체를 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날짜인 병월 보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에 해당이 되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입니다.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인 날이고요. 신약한 개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수 기운이 필요한 상황이죠. 이런 분들께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또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인데 금전 기회에서의 환경에서의 큰 기회가 들어온 날입니다. 이사나 또는 직업적인 이동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 작게는 업무 변화가 들어올 수가 있고요. 혹은 내 주변에서 일하는 분들이 통째로 이제 교체가 될수 있는 상황이에요. 회사 소속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다음 26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정미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이제 식상의 고지가 되죠. 식상, 목의 고지가 되는데 인묘지 환경의 개수가 놓인 날이고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이틀째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기회가 들어오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아이디어로 가지고 아이디어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아이디어가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사장될 수가 있고 또 어떤 큰 관문 시험을 지금 치르는 분들인데 26일이 시험일로 원래 이제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된 경우인데 어떤 돌발적인 상황 변수가 발생을 해서 전산 오류라던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서 이 시험이 지연지체되될수 있습니다. 뭐한 4시간 기다렸다가 시험을 다시 치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다음 주로 미뤄진다거나 다음 달로 미뤄진다거나 몇 개월 뒤로 다시 날짜가 픽스된 대로 다시 공지가 올라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7일 수요일은 무신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어,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일 수 있는 이제 날이고요. 그래서 신약한 개수분들께는 반대로 도움이 될수 있는 일진이고 신강한 개수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간섭의 힘이 좀 풀려요. 덜해지고 생각이 자유로워집니다. 조금 편해집니다. 그 다음 28일 목요일 기후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그래서 신약한 개수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수의 기운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목요일에 이일진기둥 자체가 도움이 되는 상황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내가 다 모아서 수렴을 하고 자격증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 이제 칼을 막 갈았던 분들, 여러가지 스펙을 쌓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발언권이 비로소 생기는 날입니다. 이 유가 말을 하는 글자입니다. 입입니다. 이에요. 그래서 발언을 하는 날짜가 될 수가 있고 29일 금요일은 경솔일입니다. 정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이 정화라고 하는 편지의 불씨가 숨어있어요. 그래서 개수분들께는 이 금요일이 주중 마지막 날이지만 쇠지환경에 놓이는 날이고 힘이 있어서 또한 재고가 되는 날이죠. 힘이 있습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힘은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세모라고 제가 처음으로 표시를 할게요. 반감이 됩니다. 이게 병술이면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게 경술이잖아요. 그래서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세모 표시를 했고 미래를 대비한 어떤 자산이 들어오거나 내 손에 아주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떤 그 미래를 위한 보장을 할수 있는 내 손에 쥐어지는 어떤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든든해지는 날입니다. 유리한 입장으로 거래를 하실 수도 있고 연봉을 바로 올려주는 건 아니지만 직책이 승진에 가까운 직책이 놓여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9일은 유리한 상황인데 신약한 분들만 빼고 그러니까 금수기운이 필요한 분들만 빼고 거의 대다수의 그렇죠. 대다수 있게 유리해지는 상황이죠. 어떤 식으로든 0이 아니니까요. 그럼 30일 토요일은 신의 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신약한 개수분들께는 보탬이 되는 일진이고 신강한 개수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들어오고 윗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쏟아지고 그래서 그러한 서포트를 받고 일을 추진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신강한 분들께는 그것들이 모두 간섭으로 들어오지어서 유리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제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일요일인데 임자일입니다. 성안에는겁제의 기운이 지지로는 비견의 기운이 들어왔고요. 걸럭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죠. 신약한 개수분들께는 이틀째 유리한 상황일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어, 우선은 그 수국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화기운이 재성기운이 굉장히 많아서 신약해져 있는 개수분들께는 아주 유리한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조건이 없다면 반감이 됩니다. 또 신강한 분들께는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인데 신강한 분들께는 오히려 그것도 어 자기의 편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은 어쨌든 확률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만 도움이 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다지 큰 도움을 받는 일지는 아니라는 것. 특히 신강분들은 오히려 그게 손해가 될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의 흐름을 살펴보았고 상당시청 원하시는 분들은 제목 아래쪽에 클릭해서 꼭 읽어보신 다음에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10월 내내 참 쉽지 않은 달을 보내셨는데 저도 함께 여러분들과 응원하고 있으니까 또 다음주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